일어서라 김설라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하면 언제 끝날까요? 작심 3일. 3일째 딱 끝나요. 여러분 혹시 발음 연습, 발성 연습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한번 바꿔봐야겠다. 결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신다면 아마 3일째쯤 끝났을걸요? <웃음> 어 저요? 네, 저도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주째거든요. 어제 포기할 뻔했죠. <웃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Nope.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딱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전부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쉬옷빠른 비법서를 적으면서 어, 몇년 걸렸다 죠 제가 2년인가 3년 걸렸다그랬잖아요 그게 나왔지만 지금 10권 팔았거든요 <웃음> 이랬을 때아 내가 과연 책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지 않은 것과 시작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뭔가가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래스요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클래스요 강의 수강생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면 20명 수강생을 보면서 어...만 7,000 구독자가 2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여기에 쏟는 이 열정이 기회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좀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어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을 이번에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굶었어요. 운동도 했어요. 자 이제 빠졌겠지? 몸무게 딱 올라가면은 몸무게가 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지? 첫 번째 이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아난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 하, 할 말을 잃죠 그냥. 그래서 3일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점에서 그만두게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맨날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사람 그래서 오늘부터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나가는 사람은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달라져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심지어 저한테 오는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 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요 방법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랑 1년 동안 조금 불편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요 방법에 맞춰서 소리를 조금 천천히 내는 연습을 하면 이 1년 뒤에는 어떨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학생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지금은 좀 불편해요, 선생님. 잘안 나와요. 그런데 1년 뒤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달라지기 위해서 잡는 그 기간이 3일. 너무 짧잖아요. 일주일? 아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겠죠. 한 달! 한 달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학생들이랑 만날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적어도 3개월은 잡자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수 있는 시간이 저는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3개월의 변화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지금 2주차인데 포기하고 싶어요 어, 어제 먹었더니 아 그래, 얘 먹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갔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우리의 뇌는요, 겁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계속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해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빠르게 명령을 내리고 싶어하고 가장 가깝고 빠르고 신속하게 제가 무언가를 해내기를 원해요. 원해 해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돌고 돌고 돌고 그것이 바른 방법 이라는 걸 알지라도 머리에서는 그래요 야 그거 해서 뭐해 그냥 빠른 길로 가야 그렇게 가서 어느 세월에 하게 그냥 빠른 길로 가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하는게 더 편해 좋아 라고 자꾸만 저에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자꾸만 뇌의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뇌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나를 속이는 이 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슴속 뜨거운 열정을 찾아내는 건데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는데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동기부여가 진짜 동기부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살을 빼겠습니다 공약을 내건 것조차도 저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사진을 찍겠다 아 프로필 바디 프로필 이런거 저는 프로필 이었는데 프로필 보시면 알겠지만 뽀샵 처리를 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프로필을 찍는 거를 저는 동기부여로 또 삼았었는데 프로필도 저에게는 커다란 동기부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에 간다, 뭐 어떤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동기부여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기는 하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내 뇌를 이길 만큼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나 찾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진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찾으니까 이번에는 왠지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찾아와 주신 많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피치를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많이 포기를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나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긍정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힘을 못 받아서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제가 할수 있다. 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셔라. 매일같이 밤에 라면 먹고 자는 저를 한번 생각해보셔라. 얼마나 슬프냐. 3년 뒤에 저는 엄청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저녁만 굶고 자도 달라져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5분이라도 무언가를 연습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은 1년 뒤에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제가 뭐한 달이 됐건, 석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무언가를 시작을 하셨을 때 내가 아 달라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해서 나가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 미미한 성과 혹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성과에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그냥 그걸 밟고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에 루틴인데요. 우리가 습관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가 매일같이 하는 그 습관 안에서 나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오기 전에 먼저 잘못된 습관을 먼저 걷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안에 넣어서 내 생활 패턴 안에서 1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요, 결국엔 뇌도 인정하겠죠. 아, 그래. 하길 잘했다. <웃음> 그래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네. 내 뇌가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만 자꾸만 그만둔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 머리에서 자꾸만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까 가슴으로 느끼세요 가슴으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로 뜨겁게 원하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자꾸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 또 올렸으니까 저도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끄인사하고 마칠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